자 저희가 챕터 1을 마무리 지었죠 여기 4개의 왕국을 방문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 확인해야 될게 있죠 자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나이도가 하드기 때문에 애들이 떠나요 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지가 되는 일반 나이도랑 다르게 애들이 떠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치를 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만족인스러운 애들이 상당히 많죠 얘들이 떠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야, 보시면 욕망을 만족시켜줘야지만 어떻게든 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고민이긴 해요. 일단 기울은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좀 개선시킬지 고민해봅시다. 을 아, 우선은 연구 과제로 지금 농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자, 한동안은 여기 있는 거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자 진행합시다 일단 이쪽에다가 길을 만들게요 자그래놓고 집을 만들어야겠죠 하나 둘셋음 이렇게 합시다 지금 몇개 있지? 아 나무가 부족하구나. 이동할게요. 어디보자. 이거 먹었니? 어안 먹었네. 뭐지? 아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저거 먹고 저기 주변에 먹을만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저기에서 거주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치고 여긴 애들을 일단 옮기겠습니다. 아 일단 이쪽으로 옮길게요. 됐어요. 그리고 시장심이 부족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일단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야지 안 도망가죠. 지금 최대 2명까지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4명이네. 자, 이렇게 둘둘 해서 4명까지 유지가 된다. 오케이. 나중에 어떻게 개변시켜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서로. 자 석탄도 모자르니까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어디 있니? 먹을 게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가는 중이었구나 그래요 일단 이동합시다 저쪽으로 쭉 이동한 다음에 판단해 보죠 그리고 집 하나 더 지어줘야겠네요 음,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짓고 나무가 모자르네요 나무도 캐고 이것저것 좀 작업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먹을 거 여기 있죠. 여기로 이동합시다. 그러면서 나무도 캐고 이제 나무 더 이상 덜 필요하지? 오케이. 자, 먹을 거 하나. 마실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유지하게끔 대기를 합시다. 석탄 어디 갔니? 석탄도 있죠? 자, 이것도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여러개 가져오면 자원이 증발하기 때문에 못쓴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시간 유지가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대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조만간 정리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보자. 영향도를 최대한 받게 하려면 이쪽에다가 몰빵을 하긴 해야 돼요. 몰빵을 하고 이쪽에다 또 새로운 구성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쪽이 너무 무거워진다. 그러면 이쪽을 좀 정리한 다음에 다른 건물들을 여기다 배치를 시킬게요.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좀 옮겨놔도 되고 새로 지어도 되고 그래도 될것 같아. 아니면 기울기가 좀 강하다 싶으면 이렇게 팬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쵸? 자 보세요. 세명이 빠져나갔죠. <웃음> 나 이런 머리 아프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도 없다 보니까 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빠르게 이걸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이것만 믿고 좀 기다려봅시다. 자 드디어 이게 완성이 됐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얘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우스. 밀짚도를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신앙심 가지고 그 만족도를 올리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이거 먼저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옮길게요.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아니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애들이 은근 많아요. 얘네들 제 행복도 없죠? 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얘도 행복하지 않죠? 이쪽으로 옮겨요. 얘도 행복하지 않죠?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을 만들어요. 행복하지 못한 애들을 다 이쪽으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3층로 으 지어지면 이쪽에 몰아버리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2도 기울었다고 하죠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얘를 최대한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물론 지우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무게축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 다시 작업을 합시다 지금 영향 받지 못한 애들이 어딨죠? 얘죠 얘를 또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앞으로 이도죠아직까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애들을 옮겨줍시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을 이번엔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행복해져라 이렇게 행복해져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옮겨줄게요. 일단 옮겨줍시다. 자, 기울기 한번 체크할게요. 자, 2도, 1도죠. 자, 이거를 좀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전하네요. 좀 기다리죠. 자, 지금 만족도가 올라갔죠. 근데 17명이 여전해요. 여전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또 옮기긴 해야 돼요. 자, 이 아이를 옮깁시다. 잠깐만, 왜안 옮겨져? 아, 얘가 있구나. 이쪽으로 먼저 옮기죠. 자, 이렇게 옮겨줍시다. 또 무게 체크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스톱 스톱 어디가니 자 대기 지금 먹는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먹는게 다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도 부족해지니까 좀 고려를 해야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얘가 범위가 50%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진짜 커집니다. 반대쪽도 3칸이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다가는 뭐 생산 건물을 몇개 짓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15명이 문제인데 그쵸? 음, 야, 너도 옮기자. 자, 얘 혜택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옮겨줘야 돼. 자, 한번 보고. 앞으로, 앞으로 좀 많이 기울었네요. 그쵸? 뒤를 좀더메꾸게요 어차피 이거 다 제거시키면 되니까. 음, 그래도 여전하네. 일단, 내비둡시다. 자, 드디어 3층 작업이 완료됐죠. 이제 중점적으로 몰려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써야겠죠? 그 전에, 앞으로 재공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하긴 해야 돼요. 자,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있는 아이드 있죠 자 이제 슬슬 옮겨봅시다 자 3층 되죠 자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거죠 아직까지 오른쪽으로 안 치우쳐졌죠 자얘들다 이쪽으로 보냅시다 됐어요 몇도? 아직 0도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쌓으면 될거예요 좋네요 뭐 여기는 지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게 치고 그 이쪽으로 쌓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모든 아이들이 만족을 하기 시작하죠 좋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이제 하나 둘씩 건설을할거예요 자 밥을 한번 신경 써볼까요? 아직 질 필요는 없긴 한데 한번 지어보죠 여유인력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음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됐어 여기도 조만간 정리할 거예요 이쪽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치웁시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점점 무게가 무거워 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거 있죠? 리프트 쪽에 이거를 연구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물도 좀 필요하니까 아마 컨덴서 짓는 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덴서 관련된 건물을 먼저 해금 시킬게요 이제 슬슬 필요 없는 거 제거 시켜 주셔도 돼요 자 컨덴서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어 새로운게 좀 많이 생겼죠 한번 봅시다 자 물을 자동으로 생산시켜주는 컨덴서가 생겼고 펌프 효율을 두배 올려준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죠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나저나 지금 한자리에서 몇십분째 버티고 있긴 한데 별일 없죠 자원이 저장이 못돼서 날아가는게더 많다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수집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버틸수가 있거든요 자, 또 자원들이 자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여기 다 먹었으면 또 다른 데 찾아 이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주변에 거의 다 먹은 것 같죠? 이동합시다. 이동해야 돼. 자 음식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여기 있는 물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할게요. 여기 있는 물다 먹었죠? 석탄은 괜찮고 어 여기 먹을 거 있네. 자 이쪽에 먹을 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먹는 게 농장에서 좀 생산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물론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풍차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그나저나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연구했죠. 이동하거나 파괴시킬 때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동시킨데 사용시키는 비용이 좀 많이 감소되도록 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보시면 이제 중요 자원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게 돼요 물론 예전에 많이 들어갔던 거는 뭐 나무 정도 필요한데 한 나무 이정도 커버 가능하죠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줄었죠?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작업을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이런 거 이제 공짜로 옮길 수 있나? 아, 아직 두개 필요합니다. 어, 두개 정도면 양호하죠, 그렇죠? 봐봐요. 이런 것도 이제 열 개면 옮길 수 있죠. 아,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슬슬 산들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할 시간이 왔죠. 지금은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려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세명다 고용을 할게요. 근데 한 명은 반대했죠 얘는 나중에 데려옵시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먹을 것좀 챙겨주고 여기 주변에 맛있게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저기 말고 아 여기 큰데 있네요 이쪽에서 좀 물을 가져올게요 자 이것도 연구 거의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구하면좀 행복해지겠죠 자 빠르게 가져오시고 일단 집을 미리 지어놓읍시다. 나중에 합류할 사람들 감안해서.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무겁나? 아, 무겁구나. 음, 무겁네요. 그러면 좀 조치가 필요하겠네. 자, 우선은. 이거 먼저 기다립시다. 컨덴서를 지을 거예요. 컨덴서를 지을 건데. 그 위치를 좀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쪽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뒤로 보내던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무게중심 잡아 봅시다 어차피 옮긴데 꽁짜니까 얘만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꽁짜 여기도 옮깁시다 얘도 마찬가지에요 자, 균형을 맞췄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거 없애고. 다음번 중량을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더 만들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아이도 나중에 옮길 때 재료가 안 되도록 최종 테크트리까지는 연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미리 옮겨버릴까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아, 균형이 맞잖아. 일단 기다립시다.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플랜드로 하면 뒤쪽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이 물에 관련된 건물 그걸 짓고 이쪽 오른쪽에는 이렇게 농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왼쪽은 모취배 관련된 거 그리고 위쪽에는 그냥 산업단지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음, 생각보다 균형이 잘맞네요 그쵸? 근데 아직 다 연구가 안 됐고 기다립시다. 기다려야지. 자 먹을 것 찾으러 또 이동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석이 남으니까 저 구입할 수 있는 건좀 구입을 할게요. 자 청사진 있나요? 이동할게요. 오케이. 자이 아이 효능이 뭘까요? 워커가 필요하지 않다? 그건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할게요. 구입을 하고 다른데로 또 이동을 할게요. 여기는 인원이 들어가네요. 그 25올라갔는데아 인구수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자동생산이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슬슬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아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무거워질 것 같은데 고민이야 솔직히 그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는 아이디 있죠? 이 아이를 짓고 자 펌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각보다 크죠?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지어도 되고요. 여기다 지어도 되네. 허, 쓰, 큰데? 오케이 일단은 이해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아 근데 칸을 잘못지었죠 제가 음 나중에 옮기던가 할게요 야 옮긴데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 아니 이정도면 뭐 괜찮지 나는 이 아이 하나 더 짓고 재료가 모자죠 이제 슬슬 석영, 석영을 구해야 됩니다 석영을 찾아서 이동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다 가져갈게요. 가져가야 돼. 자 석영아 어딨니? 석영 석영 아 어, 여깄네요 석영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그전에 물도 좀 가져가고 잠깐만 지금 워커 없니? 큰일났죠? 이런 머리가 아픈데 스탑 석영은 조금 이따 챙기고 일단 물 먼저 채우고 자 이렇게 합시다.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데 너무 멀죠? 물만 채우고 이동합시다. 자좀더 데려오고 다 데려갈 수 있나요? 확인해보고 오케이 두명 되죠? 자 고용을 할게요. 오케이 됐고 자 석영 빨리 긁어모읍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레인지 올리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중요하진 않죠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이것도 괜찮네 여기까지만 연구하고 지어도 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되게 합시다 자또 먹을게 부족하죠 먹을거 찾으러 갑시다 먹을게 이 주변에 있었는데 나 아,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 더 데려와야 되겠는데? 이제 사람 찾으러 슬슬 돌아다닐 때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만 더 연구한 다음에 합시다. 됐어. 자 먹을 거 해결되고 있고 물도 가져옵시다. 자원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동을 할게요. 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안되겠다.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이거 하나 더 지을게요. 딱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이 건물 옮기는데 필요 비용이 이제 빵이 되면 다시 재배치 가능하니까 그거 감안하고 지읍시다. 딱 90이네. 그쵸? 지을 때가 왔어요. 이 아이. 이거 연구 끝나면 지을게요. 자, 물도 다 챙겼고. 먹을 거 얼마나 남았니? 아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방법은 이런 거 없애면서 이제 사람들 긁어모으는 것밖에 없죠 아 자동화 연구를 다 할까 그래야 될것 같긴 한데 자 m 시지만 바로 지을게요 이거 짓고 그 다음에 석탄 소비량좀 줄입시다 역시 16시간밖에 안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지어봅시다 아 이슈가 많네요 어디다 지어야지 얘가 별탈없이 잘 버텼다고 할까 지금 몇 도니 일단 봅시다 앞으로 1도 음 앞으로 1도 그러면 여기다 지우면 이슈가 있죠 여기는 어때 여기는 안되고 이쪽도 안되고 진짜 여기밖에 없네요 일단 음 일단 임시적으로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 방법이 없죠 자그 다음에 이거 해놓고 마지막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거 연구합시다 아니면 물 소비량 자체를 줄여도 돼요 베이직 연구들은 다 중요하니까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손 부족하면 그 행거쪽 경락고쪽 연구해도 돼요 자 일단 이동해보자. 이제 사람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자올수 있나요? 오케이. 합류하시고 합류하시고 다른 데또 이동합시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엔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기로 갑시다. 그래서 먹을 거 커버 되나? 어 커버 되네요. 자 얘는 크기 한이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범위가 더 커지니까 그거 감안해서 여기다 짓는게 맞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봅시다. 두칸 띄우고 여기다 지어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윈드밀 그래요.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요. 자또 석영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챙겨주고 벽돌 또 애매하죠? 이것도 좀 챙겨줍시다. 자 생산량 어떻게 되니? 어우 좋아요 이거. 가용 인력은 한 명밖에 안 남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집을 짓자. 이쪽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자다 챙겼으니까 여기 있는 그 점토도 챙기고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아 가용 인력이 좀 너버한다. 방법이 없을까. 일 아직까지, 한 명도 못간 곳,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여유분 확보하고, 그래도 딸린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 경락고 쪽업그레드 시킬게요. 이 아이를 해야 돼요, 이 아이. 자, 이쪽입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 고용할게요. 그럼, 물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 같아요. 과연 합류자 몇 명? 와아 나이도가 높아서 올 생각을 안해요. 슬프네요. 그쵸? 일단 마을로 돌아갑시다. 물 채워야 돼 우리. 진짜 가용 인력이 없어. 큰일났어. 자 왼쪽으로 이도 기울어졌는데 음왜 그럴까? 이쪽에 무거운 게좀 많은데 얘가 하나 더 짓고 됐어. 좀만 더지으면 마이너스에서 회복이 될것 같죠. 이거 좀 기다려 봅시다. 여유력이 없어서 좀 빡세긴 한데 자 이거 노코스트 w 피온 k 워커 아니야 아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아니, 구입합시다. 어차피 다 연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 정도 되면 여정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했죠. 사람이 모자는 게 문제인데, 일단 한동안 합류를 해야 사람들이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 그 경납고의 효율성을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이거 연구하고 있고, 생산량 올립시다. 석탄 생산량 올려야 돼자 이렇게 하고 소비량도 줄였고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농장을 하나만 더 지을까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족하죠 가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파괴시키고 교체를 할까요 그것도 방법인데 자 물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석탄 석탄 중요해요, 지금. 자, 석탄 다 챙겨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남는 워커가 다섯 명 정도예요. 다섯 명 정도인데,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없애고, 자동으로 교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없앨게요. 일단 이거 완성되면 없앨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가용한 워커가 없대요 그 방법이 없지 자 이거 일단 다 돌아오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거 건설 먼저 해달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아이를 부실 수 있겠지 좀만 기다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게 됐죠? 행복 다행이야 자 그러면 여섯 명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뭐 이거는 크흠... 효율성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생산량 먼저 올린 다음에 매직 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작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해야 될것 같아. 요참 많이 힘들죠? 지금 석탄이 빠르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양을 많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 석탄 생산 속도를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 요 일꾼 있으면 저거 두개 짓던가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아니면 이 상태로 중지를 시킨 다음에 그냥 석탄 관련된 것만 다 먼저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나머지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죠. 소비량이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일꾼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늘리는 건 쉽지 않고. 그쵸? 일단 노력해봅시다. 노력해봐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팬도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쵸? 아 이것도 걷어내고 싶은데 얘대체안이 없나? 제가 아직 대체안이 없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겁니다. 수집량을 늘려주는 거 이렇게 놓고 자 소모율이 소모량이 좀 줄었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 자 그만 그만 가져와. 자, 그만 가져오시고 자 이동합시다. 이제는 밖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밖으로 가도 될것 같고 물론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확인해보고 이동을 할게요. 자 일단 먹을 거 챙기면서 이동합시다. 6명의 가용 인력 쉽지가 않네. 자. 그리고 둘이 석영이 부족하니까 또 가면서 석영 챙겨야 돼요. 자, 어디갔니? 나 아, 석탄이 문제다. 석탄, 석탄. 아,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아, 64시간. 잠깐만. 웬? 이거 어차피 없앨 거잖아. 그럼 이거 해야 되네. 그쵸? 음, 그래요. 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챙겨주고 이동합시다. 그 다음에 더 챙길 거 있나요? 아, 여기 석영 있다. 그런데 자원들이 다 차있죠? 또 머리가 아픈데? 자, 창고 하나 더 지어줄게요. 웨어하우스를 이쪽에다 지을게요.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켜봅시다야 모든 워커가 바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명 빼야죠 이렇게 해야지 자 먹을 거 이제 그만 가져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석영 신경 씁시다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 몇 명이서도 자원들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자 석탄 생산량 한번 볼게요. 생산량을 좀더 늘려야겠다. 늘려야지만 좀 소비율이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4명이 필요하죠.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꾼이 부족해. 돌고 도는 이야기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헉! 온대 온대 자 데려와야 돼 이거 자 데려갑시다 오케이 행복하다 아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자 이거 빨리 캐고 이동합시다 아니면 석탄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방법인데 아 그러면 네명이또 날라가잖아 아 머리 아프죠 그까 소비율을 줄입시다. 그게 현명한 것같아 현저수는 어쩔 수 없는 것같아자 일단 이렇게 하고 석탄 찾아서 이동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현저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제한을 늘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니까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물도 챙겨가고 아니 이거 아직도 안 찾았어? 뭐야 이거?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소비율 줄입시다. 저장량 올리는 건 무의미하고 자이거 해야겠죠. 64시간 정말 오래 걸리는데 딱 연구만 완료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이두개 건물은 더 지을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자농장 하나 찍고아 워커 2명 빠지고 여기는 워커 2명 빠지고 그럼 8명에서 4명 빠지네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안되니까 괜찮은거 아닌가 좀 고민해봐야 을 돼요 일단 합시다 어디갔어 야, 또 사람이 모자르다고 난리 났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4명이 남았네요. 자,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이러면 될것 같아 아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그만 가져와 자 그만 가져오고 석탄만 잘 챙기면 돼요 4명이서 네잘 해봅시다 이 4명 네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면 될것 같아 요어 잠깐만 이거 처음 보죠? 퀘스트 있던 건가요? 어 있네요. 음 그래 그래 이런 거 중요하지. 저 완료하면 미션이 깨진 거니까. 자 어찌됐건 여기 석탄 다 얻으면 이동할게요. 자 석탄 거의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동해도 될것 같고. 아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된것 같아. 됐죠? 이제 그만 가져와. 갑시다. 이제 위로 가야 돼. 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놨죠. 자원은 이제 적게 소비가 되고, 석탄이 문제긴 한데, 석탄은 뭐, 가다 보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지금 연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여기 나무 가지고 석탄 만들 수 있는 그 석탄 오두막 있죠. 거기 효율을 올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뭔가 조건이 생긴 것 같아요. 고산지대라서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산지대 고산지대 머리 아프죠. 일단은 고산지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는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